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나면 내일모레에 50세를 바라보는 아주머니 너를 만나 불면증이 사라졌어? 오랜만에 푹 잤어? 너랑 있으면 왠지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져? 이런 말을 합니다. 남자와 있을 때 생기는 안정감과 안정감이 불안 요소를 없애기 때문이죠. 이때 남자는 더 아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그때를 조심하세요. 정신을 차렸을 때 예식장에서 만세 삼청을 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.